<목소리> 네.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, 뭐 어떠신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것인지 조금 가까이 있긴 하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것 같은데, 아, 그렇죠. 제가 여섯 어, <목소리> 살때 가수로 데뷔했을 때 같이 한 무대에 섰고또 이제 그뭐 이미자 선배님이나 현미 선배님, <목소리> 패티기 선배님, 이런 분들은 제가 다. 뭐 아줌마, 엄마 이렇게 부르던 분이 선배님이세요. 그리고 저에게 지금도 춘하야 부르는 유일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선배님들이 어, 든든하게 우리 가요계를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떠나시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아, 이 자리를 누가 메꿔주냐 증명이 됩니다. 프링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분이셨습니까? 너무 정말 남자로 태어나셨어요. 아무 정도로 활발하시고 어, 선배님들 중에서 가장 건강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어, 정말 지금도 실감이 안 나지만. 1살이 사실 걸로 후배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아, 좀 아쉽다. 앞으로도 한, 뭐 글쎄 욕심 같이서한 20년은 더 사셨어야 하는데 음 그렇게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얼마 전에또 송유도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또 송혜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연예계, 가요계에 그 평평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자꾸 가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아 이제 나를 누가 추나야 하고 불어, 불러줄까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아 너무 아쉽고 어 억울하지만 좋은 곳에 가셔서 이, 이승에서 노래 건강하게 불렀던 그 모습으로 아 하는나라에서도 그렇게 편히 계시기를 지금으로서는 빌 수밖에 없습니다.